속보입니다. 오늘 3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45분에 대만 화롄 남서쪽 49.5km 지역에서 규모 5.3 진원의 깊이는 7.2km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1분 후에는 같은 화롄 지역에서 규모 4.4, 3.9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3월 21일 화요일 오전 현지시간 9시 45분에서 59분까지의 상황이며 추가적인 강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만에 계신 분들 특히 화렌지역 과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3월 3일 바누아투 규모 6.5 하루 뒤인 3월 4일에는 뉴질랜드 6.9 3월 16일에는 뉴질랜드 케르메 덱제도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 하며 남태평양 지역이 불안해지고 있으며 지진이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대만의 화렌까지 올라오면서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1일 초승달이 뜨는 날에 일본과 대만에서 불길한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 어제 3월 21일에는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치조지마에서의 지진은 다행히 큰 지진으로 연결되지 않고 넘어갔으나 어제 발생한 일본 이즈제도에서의 규모 4.9의 지진과 오늘 대만에서의 강진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일본에게 줄지 반드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쿄대의 이대 사토시 교수는 과학기술 전문 저널인 네이처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지진 관련 논문으로 인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규모 5.5 이상의 지진 1만 1397건에 대해 발생 직전 2주간의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위치 관계 및 조석 변형력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발표 논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규모 5.5 이상의 대규모 지진만을 골라서 2주 동안의 조석 변형력 추이를 파악해 본 결과 상당수의 대규모 지진들이 달과 태양의 중력이 특히 강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터키 시리아 규모 7.8과 7.5의 강진도 2월 6일 보름달이 뜨는 날에 발생을 하였습니다.